안녕하세요 여러분 서진입니다 어, 제가 엄청 오랜만에 브이로그를 들고 왔죠 제가 브이로그를 들고 온 이유는 작년 생일 때제 생일을 엄청 잘 챙겨준 학교 후배이자 저랑 아주 친한 동생인 이번에 생일이어가지고 제가 또 와, 챙겨줘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챙겨주는 거를 영상으로 담아보고 싶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러면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제가 생일선물로 우선 뭘 사줄까 하다가 되게 많잖아요. 립스틱, 뭐 화장품 종류는 다 여자들이 좋아하고 뭐 귀걸이, 목걸이 뭐 이런 걸 사줄까 하다가 좀음 그래도 좋아하는 걸 사주고 싶어서 동생 인스타그램을 찾아봤어요. 근데 실크테라피라고 헤어 에센스 산 적이 있, 있더라고요. 저도 그거를 자주 써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선물해주면 좋겠다 싶어서 지금 쿠팡으로 실크 테라페이를 주문을 했고 그다음에 작년에 동생이 저한테 공주 세트 왕관 있는 거 귀걸이랑 반지랑 사진으로 첨부를 해드리면 여기 이거 이거에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아 내년에 꼭 얘한테도 아주 좋은 선물을 <웃음> 해줘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이번에 저도 하나 샀는데 클로이 샵 핑크 공주 5종 소품 세트 <웃음> 왕관, 요슬봉 그리고 팔토시 귀걸이, 목걸이, 반지 이런 세트 있는 거를 샀어요. <웃음> 이거의 인증샷은 그날 만나서 찍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쿠팡으로는 이거를 미리 시켜뒀고 오늘 아까 밖에 잠깐 나갔다 와서 그때 산 거는 이거 립스틱입니다 올리브영에 가서 괜찮을만한 걸로 샀는데 검색해보니까 에스쁘아 거도 되게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에스쁘아 립스틱을 하나 샀는데 이거도 뜯어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친구 생일선물이니까 참아. 뜯지는 못하고 생일 당일날 한번 뜯어서 보여드릴게요. 이거 이번에 레드벨베의 조인님께서 어, 모델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번 테스트를 잠깐 해봤는데 예쁘더라고요, 색상이. 핑크레드인데 가장 베스트 색상이라고 해서 한번 사봤습니다. 그 뭐라고 했지? 걸, 걸이라고 걸 적혀있거든요. RD 2 0 1이 색상으로 한번 사봤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 너무 귀엽죠? 이것도 샀어요. 이따가 잠깐 카드 쓸 거고요. 다음은 이거 맛집 스티커. 아시는 분들을 아시만한 홍대에서 유명한 소품샵이죠. 맛집에서 샀는데 스티커 팩이에요. 근데 이거를 어 제거 사면서 동생 거도 하나 새로 샀. 같이 샀어요. 친구 걸 뜯을 수 없으니까 제거 뜯은 거를 보여드릴게요. 이런 거. 근데 이게 하나가 아니고 엄청 막 여러 장씩 들어있어요. 막0 장씩 이렇게 들어있어가지고 정말 양이 많아가지고 많거든요? 근데 가격이 6,000원인가? 그 정도밖에 안 해요. 그래서 굉장히 가성비 갑인 스티커 팩이어서 저는 만족합니다. 그래서 동생도 주면 좋아할 것 같아서 같이 샀어요. 저는 어떤 식으로 데코를 했냐면 짜잔! 제 노트북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꾸며줬어요. 이거는 옛날에 다이소에서 산 마스킹 테이프인데 이렇게 꾸며줬고요. 저는 이런 식으로 한번 꾸며줬습니다. 봉투는 이렇게 세젤리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나님이 주는 선물. 참 요즘 봉투들이 기발하고 참..참신한 참것 같아요. 이렇게 귀여운 쇼핑컵도 하나 사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박스도 사줬어요. 이거 이제 포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부지포스타핑이라고 이렇게 안에 손처럼 밑에 깔아주는 거죠. 이것도 사줬고 상자도 사줬어요. 왜냐면 어, 이거 샀는데 올리브영에서 사는 거다 보니까 딱히 포장할 게 없어서 그냥 다른 선물들이랑 같이 넣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박스도 하나 사줬어요. 그럼 일단은 포장을 해줄게요. 짜잔!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제가 진짜 누구 생일 선물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해본 적이 처음이에요. 그냥 진짜 딱 선물 하나 사서 이렇게 선물해준 적밖에 없어가지고 이렇게 선물해주는 게 처음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까는 게 맞겠죠? 그다음에 이거 미리 넣어주고 나중에 실크테라피 오면 같이 넣어서 주면 될것 같아요. 이것도 여기 들어가요 쉽게 너무 안들어가네까 따로 줘야겠다. 그리고 편지까지 같이 넣어서 주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짠! 끝! 이제 편지만 쓰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제가 하나 더 주문을 한게 있는데 사실 이게 이번 생일 선물에 어, 가장 중요하다면 중요할 수 있는 선물이에요. 뭐냐면 바로 레터링 케이크인데 요즘 미니로 귀엽게 많이 선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알아봤는데 저희 약속 장소가 홍대여서 홍대 근처로 알아보다가 좀 괜찮은 곳이 있어서 알아본 곳이 위위 라운지라고 합정역 쪽에 있는 것 같아요. 아직 가보지는 못했는데 이렇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뭐 했냐면 요거를 준비했습니다. 요거 색상이랑 이렇게 모양 그대로 하고 어 이거는 이제 가격이 그냥 일반 딱그 케이크 가격은 어 16,500원이고요. 지름이 12cm 정도 된다고 하셨어요. 어, 글자 수에 따라 좀가격이 차이 나더라고요. 10자 이하는 천0 0 0원 10자부터 20자까지는 2천원 그래서 저는 13자여서 2천원 주고 추가 금액을 내고 결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당일날 픽업을 해서 동생을 만나러 갈것 같아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음. 어찌 됐든. 이렇게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어, 위위 라운지가 굉장히 그 주문 받으실 때도 어, 친절하게 해주시고 괜찮았던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라즈베리, 블루베리, 얼그레이 중에서 이제 필링을 선택하라고 하셨는데 하, 어쩜 세개다 제가 안 좋아하는 거여서 <웃음> 제가 먹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걸로 주고 싶었는데 그냥 그 중에서 무난할 것 같은 라즈베리로 선택을 해서 지금 오늘 예약을 마쳤어요. 그러면 금요일 날 우리는 만나는 걸로 합시다. <웃음> 이거 너무 영수증 아니에요? <웃음> <웃음> 내가 거기 <거의> 버렸어. <웃음> 음. <웃음> 너 이거 해야 되는 거 알지? 나또 화장을 하고 올 또... 거야. <웃음> 괜찮아. <웃음> 손안들어질 거야. <웃음> 근데 이걸 내가 사놓고 보니까 장갑이 사이즈가 있을 거 같은 거야. 그래서 <웃음> 아씨 어떡하지? 했는데 그냥 대충 끼워 넣어. 끼워 넣어? <웃음> 아화장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 그러면? 아니야. 얼굴 안 할게 그러면. 얼굴 가야 지 하나씩 하나씩 해보자. 일단 끼고 그 약간 그런 거 알지? 준비 자세처럼? 알지, 알지. 딱, 딱 끼고 응. 이렇게. 어. 느낌 알지. 안 들어가면 진짜 안들어거은데 아, 근데 진짜 안들어거은데 안 이거는 애기들 겨우 들어가겠는데? 안들어지안어지어안어난다안어안들어안어나는어들어가어가지안어들어들어들어간다들어간다 들어가지. 들어가어어 이거 말고 다른 거 해. <웃음> 와 이건 와 진짜 또, 이거. 응. 이거 막 내가 준거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웃음> 아냐. 이거 <다른> 아니지. 아니야. <웃음> 새 <세> 거야 새거 <웃음> <세 거야. 웃음> 그리고 저 어, 와.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다, 다 끼고 있어. 이것도 끼어줘? 근데 이거는 어떻게 끼는 거지? 이렇게 하는 거 같은데. 또또 또 부러지는 거 아니야? 아니,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네가 머리를 꼈을때 이상하지 않아? 이건 아, 그렇네, 그렇네, 그랬네 꼭꼭꼭꼭. 아, 오케이, 오케이. 어, 근데 너무 뒤로 넘어가는데? 아이 앞으로 당겨. 그렇지 그렇 지 그렇지 딱 그렇게 해야 돼아 어. 예쁘다 반지는 진짜 안 들어갈 것 같아요 반지. 아이 반지 왜안 들어가 여기 껴야겠다. 어 그렇지 그렇지 나도 네가 준거 여기 꼈었어 <웃음> <웃음> 마지막으로 <웃음> <웃음> <잘 나왔어요. 웃음> 와 최악이다 <웃음> 오케이 자그 끼고 하세요. 제가. 근데 이게 반전이 있어. 이거? 이게 편지가 아니야. 아 온더걸 안돼. <웃음> <몬따발 안 웃음> <웃음> 홍대에 있는 소품샵이거든. 거기서 어? 나 이번 내거 사면서 어? 네 거도 샀어. 스티커 팩이야. 이거는 그냥 내거 사면서 산 거라서 그냥. 근데 엄청 많지. 좋아. 노트북이 득지득지 붙었어. 어어 어. 어, 어, 어. 그럴라고 사는 거야. 어? 자, 이거는 이거는 별 부담 없이 그냥 써봐. <웃음> <웃음> 내가 나름대로 한번 준비해 이거는 뭐냐면 니네 인스타그램을 봤는데 실그 음. 테라피를 쓰는 거야 니가 그래서 그냥 샀어 어떻게 알았어? 네 인스타그램 내 인스타그램 에 얘기했어? 응네가 옛날에 산거 있던데 그래서 내가 뒤져서 샀어 어, 이거 샀고 이거는 그래도 우리가 립스틱을 하나쯤은 어. 선물해자 이거 이번에 에스쁘아 신상인데 나 에스쁘아에서 립스틱 사려고 했거든 그래? 어. 그 조이가 아, 이번에 한거 어? 어 그, 그 조이가, 그거야? 조이가 한거 어. 어. 근데 이게 호수가 이게 맞는 거 같아 그래? 어 진짜? 나 그냥 베스트 컬러라 한 거야 아, 그래서 영수증도 없어 그냥 네가 이거 써야 돼 아.. 나는 교환증은 좋는데 저것도 나는 그런 거 없어 아니 사실 박 사고 나왔는데 생각이 난 거야 왜냐면 올리브영 가면 영수증 잘안 받잖아 아, 이, 아, 이거, 이거 빨리 해주시 뭔데 뭔데? 뭔데? 어? 어, 어, 뭐가? 이렇게. 하하하. 훌쩍 좀. 하트였어. 오케이. 약간 어, 핑크. 네, 어, 네. 네. 핑크레드. 어, 핑크레드. 딱그 색깔이야. 이거 제가 이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안 돼, 안 돼. 안, 안 되겠어. 안 돼. 나도 그거를, 그거는 봐줄게. 왜냐면 나도 안 했으니까. 그리고 이건 마지막은 편지니까. 내 건? 내금 여기서 낭독해도 되나, 일어나서? 진짜 별거 없어 내요 카드야 카드! 편지도 아니야 <웃음> 카드야 안정이나 이건 나도 집에 가서 읽어안어 감사합니다 <웃음> 마지막으로 요술봉 한번만 들어주세요 이 <웃음> 어? 어? 여기 사람이 얼마나 많냐면요 진짜 많아요 <웃음> 근데 진짜 많는거 좋아해요 반정이어가지고 <웃음> 어. <관정이어가지고>. 어? <웃음>